여지껏 수많은 대권후보들을 보아왔지만 이재명 후보만큼 그 자체로 몰상식과 부도덕 그 자체인 사람이 여당의 대권주자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왔습니다. 부패한 권력자에게 있어서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금의 정부 여당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 한구석에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이 되면 검사선서라는 것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해서 한 분은 제출하고 한 분은 자신이 보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겪고 있는 검사들은 이 선서의 내용처럼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검사들이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성남시민의 소중한 토지를 빼앗은 자들 이 토지를 이용해서 기획부동산업자와 브로커의 호주머니에 천문학적인 돈을 고스란히 찔러준 그 일을 기획한 자들 단군 이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하고 있는지 온 국민의 시선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준비하고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검찰에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어느 누구도 유불리가 없는 공정한 수사인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국민들은 지금 바랄 것을 바라야지 이런 자조 섞인 눈으로 이번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괴물같은 범죄자라도 차마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쁜 짓을 못하는 법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말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핸드폰 은닉을 못본채 하지 않나 이미 잡은 죄인의 범죄 혐의를 축소해서 그 형량을 못 줄여줘서 안달 하지 않나 압수수색을 미루다 미루다 여론에 밀려서 압수 흉내를 내기는 내되 엉뚱한 곳을 골라서 수색하지를 않나 한마디로 범인을 놔주려 하고 봐주려 하고 달아나는 범인을 못본척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수사가 진전은커녕 마치 범죄자와 검찰의 담합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답답함이 그게 달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주는 국가에 녹을 먹고 사는 검찰이 한마디로 법치 이름으로 법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대장동 비리의 몸통과 그 졸개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부실수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이재명의 신복 유동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휴대폰을 뺏기지 말라는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한 말처럼 체포 당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검찰은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폰을 확보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휴대폰의 확보야말로 수사의 abc라는 것쯤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검사들이 그것을 모르기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유동규 체포 후 성남시청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은 당연한 상식인데도 유동규 구속 후 2주가 지나도록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룬점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기 전달까지 성남시 법률고문이었다는 그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검찰이 그날 따라 꼭두새벽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상한 점은 정작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사인한 수많은 서류가 담겨있을 시장실의 서류들을 압수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검찰은 시장실을 쏙 빼고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했더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세 번째가 특히 충격적인데 검찰은 유동규의 많은 범죄 혐의들 중에서도 특히 배임 혐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하필 이 배임 행위를 뺀 뇌물죄만으로 유동규를 기소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애초에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으로 성남시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 영장을 그래서 발부했던 것입니다. 그후 유동규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조차 법원은 이것을 기각함으로써 유동규의 구속은 정당하며 그 배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유동규의 배임 혐의를 빼줬다. 그것을 빼고 단순 술의 혐의만으로 그를 기소했다. 도대체 이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결국 이재명에게까지 이어지는 배임의 연결고리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쏙 빼고 기소를 했다. 이쯤 되면 검찰의 수사팀은 거의 대장동 비리의 한 패거리쯤 되는 듯한 그런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동규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했다는 이 초과이익환수 문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자 이재명의 배임과 연결되는 스모킹건인데 검찰이 유동규에게 이것을 묻지조차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은 곧 확신으로까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검찰이 범죄의 핵심 증거들을 한마디로 뭉갠 거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범죄의 증거물을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이렇게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검찰의 이재명 감싸기가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거의 한 몸통, 한 패거리, 좀더 고상하게는 운명공동체, 경제공동체, 미래권력공동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거의 이 사람들 을 공범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으시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재명의 꼬리에 붙어있는 유동규라고 하는 꼬리를 잘라내서 여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구하기를 완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백주대낮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동규의 배임은 곧 이재명의 배임 따라서 유동규에게 배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그 불똥이 이재명에게 아예 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문재인의 수사 방향이 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권력을 공유하겠다는 자들입니다. 잘못하면 감옥도 함께 가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대권을 거머쥐면 그것도 나누어 가질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첫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어떻게든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 생명도 끝나고 감옥에 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될 운명이 될 처지가 될 것임을 본인들이 더잘알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의 입장은 이재명을 통해서 이번 정권 재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과 그 일파들 자기네 권력 공동체 모두가 죽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조직 권력을 총동원 해서 죽기 살기로 이재명 구하기에 온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시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고스란히 기획부동산업자와 브로커 의 호주머니에 천문학적인 돈을 찔러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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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가 겪은 그 어떠한 정부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만큼 비상식이 이처럼 늘 일상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지껏 수많은 대권후보들을 보아왔지만 이재명 후보만큼 그 자체로 몰상식과 부도독 그 자체인 사람이 여당의 대권주자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어 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국정감사를 극구 피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를 보호하려는 정부 여당이 일견 탄탄한 듯 단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의 미래는 자그만 아킬레스건 한방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공고함을 자랑할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검은 범죄를 밝히는 용기를 가진 검사 한두 사람이면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누구 없을까요? 이런 검사? 당장은 조직의 배신자가 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그 역사를 만들 영웅이 어디 없겠습니까? 국정감사를 결국 못하게 되더라도 단 한두 명의 공익 제부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공고해 보이는 권력이라도 그 공고함을 자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장 공고함 그들끼리의 단결을 강조하지만 지금 이때가 가장 허물어뜨리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용받을 때 했던 그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함을 일치하는 검사 한두 사람의 양심선언 그 결정적인 공익제보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이 물결은 급격히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우리 국민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꿈을 지켜줄 대한민국이라는 하얀 그릇에 그 꿈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갈 검사 몇 사람의 공익선언만으로도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